눈웃음 국보로 지정해야 한다. 비타민 아닌가요? 네. 잘 아. 잘 <목소리나>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아. 요 <목소리가> 아주 덥어요 <웃음> 너무 맛있어 <웃음> 다음 주 꽃달 마지막화 본방사수 이미 완벽한데 열심히까지 하면 전 어떻게 살아야 해요? 맨 마지막 치에요 영상 너랑 봄 마지막 치에요 갈게요 시작 시작 <웃음> 너는? 네. 네. 보세요. 저희 더 자주 만나요. 사람 아니고 과일이죠? 그러지 않고서야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준비한거 있으세요? 진짜 요정 아닌가요? 엔딩 요정 그것은 나의 숙명 혹시 꽃이랑 인국 배우 구분하신 분 계신가요? 제인은 안과 예약했어요. 이것이 바로 전략품입니다. 게임업았나 아세요? 어? 게임업해. <웃음> 아. 하트. 네. 근데 게임업. 어. 어. 알지, 알지, 알지. 아, 아시는척. <웃음> 알지, 알지, 알지. 아, 안 돼, 뭐가? 아. 나 진짜 그런 거.. 힘들어.. 아 근데 시고인구하셨더라트 네, 우나갈거예요 <웃음> <웃음> <엉. 웃음> 다음엔 곰돌이 하트 어떠세요? 머릿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나봐 뭘 할거야? 소리 취각해 보이는데? 거? 생각해본 거 있어요? 어디서 와봐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<웃음> 엔딩 요정? 엔딩 요고정? 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사과가 깎어버렸어요 원래 이게 깽구라트잖아, 이렇게. 이걸 거꾸로 하는 거지. 충분하지? 할까요? 아. 하나, 둘, 셋. 맞지 마, 선생님. 맞지 그래, 우리 능에서김지웅이었습니다 막차! <웃음> 오늘은 엔딩 미 <뮤직비디오. 웃음> 아, <진짜 많네. 웃음> 의도된 슬립틱 <슬리프티> 괜찮죠? <웃음> 수제 아이돌 철이철리 난 몰랐어 성철이 이 다채로운지 올해는 해방 날것 같은 이 기분 다음엔 더 많은 걸할수 있겠죠 수고해 주신 권수연, 김다솜, 김석영, 김성철, 서인국, 유승호, 허준호 배우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